빠바바. 어 기대돼! 이번 메인은 누굴까요? 과연? 어안 보여요. 써니인가 보다! 어우 써니야 좀 끼스럽게 해! 처음 올라가서 지금 어른 거야. 근데 잘하네! 원래 보통 메인 처음 올라가면 은 진짜 떨려갖고막 아무것도 못하거든? 어 잘해 잘해! 어우 잘해! 어우 써니 잘했어요! <웃음> 어우 귀여워! 어우 너무 잘한다! 3번은 또 알죠? 물의 여신! 명원증 팍 <웃음> 이러고 내려오자니 막. <웃음> <웃음> 어머 멋있어. 어쩜 저렇게 키가 큰가 몰라. <웃음> 어 화려해요. 역시 메인은 키가 커야 돼. 너무 화려해 요 그죠? 어 우리 아이가 팔을 조금 넓게 펼쳤어야 됐었어요. 그죠? 이러고 있잖아.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. 땡 이렇게 펴야죠. 맞지, 여러분들? 우리 키티 기업님이 너무 가식적이래. 막 이렇게 가식적이라 막 그런 말 하잖아. 저런 말 들으면 사실 말도 하기 싫고 안 보다 하기 싫어. 내가 이렇게 말 있을 텐데 막봐그 진짜 삐졌어 아무것 해. 임파타야임파타야 아, 가식적이라고 했었구만 아, 안 맞아. 니가 아. 나에대해서뭘 한다고? 말해. 가식적으로 니가 날 판단하는 거야. 어 아, 스트레스 진짜. 여기서 쇼보고 위해서 가 어떤 느낌이에요? <웃음> 어 다들 잘해 멋있어. 어쩐지? 내가 하이 텐션으로 막 했는데 나보고 가식적인 년이래. 그러고 내가 나말안해 이래 3초 만에 봉인 풀렸어. 알지 마. 나도 보기어 잘한다 그랬어 막. 왜 그렇게 왔어. 말해요? 본인도 사람들 평가하고 있잖아요. 저 사람이 약간 나한테 가식적이라고 한 사람이야. 어. 그 사람한테 저... 약다거야 가볼게요 안녕히 세요 화장실 가시는 건가요? 어. 또 발렌시아가 자켓인데.. 발렌시아가 자켓도 주줌마겠고 내가 싫어? <웃음> 니 뜯겼던데? 내가 내가 싫어? 맨날 보던 이제 하는 거니까 왜냐면 어제 봤던 사람도 있잖아. 근데 그거 사실 옆에서 막, 막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. 근데 왜 그걸 평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? 왼쪽 <웃음> 삐뚤어졌어아 너무 슬퍼. 너 내가 싫어? 괜찮아. 너날 싫어하지만 날 좋아하는 사람도 많거든. 응? 예, 우리 친하게 지내자. 정. 일단 몇 살이야? 몇 살이야 우리 키티 유미 <웃음> 사과하려 그러죠.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삐딱해. 이렇게 나이를 왜 물어봤냐면 나보다 언니면 내가 언니라고 해, 할 거야. 그리고 언니 우리 사과해요. 이러면서 어? 그 맞잖아. 휴대폰으로 보고 있으면 이 휴대폰에 이렇게 손 내밀면 사과되는 거잖아. 사과하자고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. 아이고. 아이고 언니야. 어, 우 키티님 알았어요. 또 이쁜 내가 이해드릴게. 해어알았어 이쁘다는 말 항상 좋은 거 같고. 화내지 말고, 원래 이쁜 사람은 착하니까. 맞아요. 또 내가 또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, 또 살아주는 법도 안 답니다. 우리 키티님. 제가 또 사랑을 드리겠어요. 우리 키티님한테. 기분 좋다, 야. <웃음> 언니는 태, 나 텐션 떨어질 때 있지 나도. 나도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워낙 심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러면은 막 하이 텐션인데 또 기분이 안좋면 말도 안, 말도 안 해요.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제 내 성격을 모르잖아? 그러니까 는 이제 어 차가워 보인다. 약간 그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? 근데 또난또 또막 내가 막 좋으면 막 깔깔깔 대고 막 하고 하니까는 늘 좋아 보이진 않아. 시까지 모이기로 했어. 아, 어디서 모이는데? 가? 가야지 모이자. <웃음> 아 왜? 나왜 그래? 내할일다 왜 하고 하는 건데. <웃음> <웃음>